아침부터 들고 뛰면 시작부터 힘들잖아 그죠? 우리 일찍 일찍 다닙시다 우리가 왜 점심쯤 되면 피곤하고 힘드냐면 아침에 들고 뛰니까 체력을 다 썼으니까 힘든거예요 응? 여유있게 출근을 하면 체력이 남아있습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아침부터 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한시간쯤 일찍 나오면 뛸 일이 없어요 지하철이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오면 오는 대로 그냥 응? 아저씨 여기 어디야? 오늘도 한 40분 일찍 나왔어요 오픈 40분 전에 이미 스루트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동네에는 약국이 이거 하나예요 수서역 약국 어르신들은 항상 더뭐 여쭤보십니다 역을 끊는 데가 어디냐 약국이 어디냐 약국은 수서 SRT역에 없습니다 아, 아.. 스루트 고마김밥 한줄에 1200원 스르 수서 스르트에 아주 그냥 도배를 하고 있는 삼성 빵집. 근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요즘 삼성 빵집 빵은 또 엔젤리너스. 엔젤리너스 커피하면 또할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아 근데 요즘 같은 경우 는좀 절치부심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노력을 많이 해. 롯데 월드타워 전망대 남들 다 이제 한 번쯤 높이 올라가서 사진 찍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서울시를 한눈에 내려볼 수 있다는 그런 감동과 전율이 느껴지는데 올라가는데 5만원인가? 비싸요 비싸다 보니까 안 가게 됩니다 아무 뭐 서울시내는 우리집 아파트 옥상 올라가면 더잘 보여 오늘도 메뉴보는 맥 우리 클라스에요 맥 유일한 가림막 포스 키고 와플기 키고 불 키고 키고 와이프가 또밥공고일 할까봐 김밥 싸줬어요 아침부터 본인도 출근하기 힘들텐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김밥을 싸줬네요 결혼하길 잘했어요 그죠? 유튜버가 일하는 가게는 메뉴보드도 다릅니다 역시 영상으로 맥이 있으면 맥을 또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 비싼 맥도구 맨날 메뉴보드 넣으면 너무 아까워 그래서 만들어봤어요 운이 오는 거니 비가 오는 거니 날씨가 왜 이러니 비가 와요 이렇게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해서 화장실을 먼저 들려줘야 마음의 안정이 옵니다. 화장실을 들리지 못하면 내가 언제 화장실을 갈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속에서 긴장감 속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부터 화장실을 가야 마음의 안정을 찾고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제랑 오늘이랑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 이 예, ATM기에서 말 소리가 안 나와요. 꺼졌나? 꺼준 건가? 나 때문에? 소리가 안 들려요? 신기하네. 역시 이것도 사람이 사는 세상이다. 조금만 양보를 하면 되는데 양보가 참 어렵죠 싸운 이유는 새치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서로 양보하는 그런 너그러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싸움 구경하고 왔어요 조금 지루하나 싶었는데 활기가 돋습니다 <목소리> 쭉 o w we w e r o v e s 가시면은 나가는 데가 있어요. 2층하 버스 정류장다 있어요. 버스? 아니, 저 멋이 삼성 버스. 그냥 나가는 데가 한 군데야. 걸로 나가시면 돼요. 오판는데 여기 이쪽으로 가면 이마트 있어요. 지하로 가면. 여기는 아예 없어요. 지하도 그 사이에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They never seem to leave my mind On this road that I am on I gotta stay here for some time 내가 2시간 동안 ATM기 옆을 지켜봤는데 그냥 다 버리고 가는구나. 아이 시민의식. 아이 시민의식. 점심 시간입니다. 지금 제가 시간 12시 50분이고요. 어느 정도 손님 왔다 가고 저는 배가 고파서. 서비스 쪽 일하시는 분들은 또 다들 똑같지 않습니까? 장사하시는 우리 사장님들도 마찬가지고. 뭐 저희 같이 서비스직에 일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식사시간이뭐따로 없습니다. 항상 그래 왔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또이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또 우리가 또 밥먹는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발면 같은 경우 뜨거운 물 보면 손님이 오고 주문을 하고 음식이 도착을 하면 손님이 몰아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게 다 우리 인생살이 아니겠어요? 그게 네. 다 우리 인생살입니다 그렇다고 누굴 욕하겠습니까? 어, 우리가 밥먹고 있는데 찾아주시는 손님을 욕하겠습니까?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 도착하자마자 몰려오는 우리 손님들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배가고픈 우리 근무자들의 잘못입니까?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를 탓하겠어요, 그죠그게 우리 인생 손입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뭘못 받아들면 머리만 아파. 네? 안녕하세요. 김밥 어디서 사나요? 저 제가 집에서 사요. 아, 아 그래요? 40분 전에 김밥을 오픈했는데 그만큼 남았어. 먹든 못해. 그 사람 누구 탓을 하겠어요? 먹을 수 있을 때 먹자 내 시간은 내가 만들고 챙기자 안녕하세요 몇 시야? 몇 시야 지금? 솔직히 야 우리 인간적으로 이거 좀 심하지 않냐? 나 집에 못 가고 있잖아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즐겁게 보냈으면 또 일찍 와야지 네가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낸 것 같더라고? 마천행이 안와가지고핑계 된다 핑계 마천행이 안 오기는 내가 쭉 살펴봤는데 저어요나 이제 간다 네 와플에 대한 너의 생각? 맛있다 서비스에 대한 생각? 나 보자 앞으로에 가고?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해라 <웃음> <웃음> 사장님이 안 계셔도 열심히 해야 되고 사장님이 있으면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알았지? 파이팅! 바이바이 Time has gone and I grew up I somehow made it through without t h n